가수 박서진이 3월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박서진은 오는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공연 소식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는 스피커와 마이크, 장구가 놓여있는 무대 위로 점프하고 있는 박서진의 훈훈한 비주얼과 얼굴을 클로즈업한 귀여운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는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부산과 인천에서 개최한 박서진 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반가운 공연 소식에 그간 그의 콘서트를 기다려온 수많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박서진은 최근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의 본선 2차전에서 아쉽게 탈락해 시청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됐다. 이번 박서진 쇼는 방송 이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로 팬들과의 첫 만남을 만들고 싶다는 박서진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그의 깊은 팬사랑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박서진은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방송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운 무대들이 많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든 걸 보여드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전해 공연이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박서진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박서진 쇼를 통해 특유의 맑고 깨끗한 보이스와 시원한 가창력, 자신의 전매특허인 강렬한 장구 퍼포먼스로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무대로 팬들에게 또한번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 박서진 쇼는 오는 3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오는 20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티켓을 오픈한다.